보수의 길을 묻는 시간입니다 김종할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님 어서오세요 야! 국민의힘 얘기도 하지마 어? 그런 나사리판 허구는 진작에 끝났다고 봐요 네? 끝났다니요? 거, 더 이상 그 당에 애정이 없다고 보는 거지 어? 앞으로는 국민의힘에서 어? 불러도 절대 안갈 거라고 어! 봐요 또또또 또, 또, 또 삐지셨네 영감님 그렇다고, 맛시던 우물에 침뱉으시입니까 하하, <웃음> 이 새끼 봐라. 뭐? 우물에 침을 뱉어? 내가 언제? 아, 우물에 침안 뱉으셨습니까? 퀘스 <웃음> <됐스. 웃음> 아니, 영감님, 제 얼굴에 왜침 뱉으십니까? 어, 우물에 안 뱉었고, 니네 마빡에다가 침을 뱉어봐. 어? 팩트 체크해 주는 거야. 어? 우물에 안 뱉었고 네 마빡에다가 침을 뱉었거든 <웃음> 영감님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저에게 욕하신 것도 사과하십시오 어? 내가 언제 내가 언제 널 욕했냐 어? 야 내가 언제 너한테 X발 <웃음> 새끼 개똑같은 <개돋> 새끼 X새끼 <웃음> X만한 <웃음> 새끼라고 했어 내가 언제 어? 난 너한테 욕한 적이 없다고 파이 지금... 내가 무슨 소리 들었지? 어... 기가다 얼어난데? 그 죄수야, 내가 그 국민의힘에 안갈 테니까 니네 국민의당과 합당해라, 어? 응? 그리고 그 당에서 니가 짝 먹어, 어? 대통령 후보 해먹으라고 우! 영감님, 그러면 영감님은 윤발열이하고 장당하시게요 야, 그 쓰레기 분류는 공중도덕이야, 응? 어? 쓰레기들은 쓰레기들끼리 모여야지 이새끼야 헐! 영감님 자꾸 그러시면 다음 대선에서 윤발열이 신당하고 단일화하겠다! 하하 <웃음> 이 d 가나이 미친새끼 이 새끼들 만나 e g g 면 싸워 그만해! 아... 이제 내년이면 s 위 e 받아서 밖으로 나가게 되나? 전 d o 이 전화견이... 부탁해. 어... 뭐를 부탁한다는 말씀이십니까? 당신 대통령 안될거 아니야. 어, 그러면 은 기왕에 이재명이나 실컷 깎아내리라고. 어, 그래서 이재명이가 본선에 올랐을 때 만신창이가 되게. 어... 무슨 수로 말입니까? <웃음> 하긴 초선 국회의원들 동원해야지. 그리고 똥파리들도 동원하고. 어... 근데 그게 좀... 뭐가 문제인데? 아, 어, 똥밀 필패라고. 그 친구들이 나서면, 들 일도 안 됩니다. 저도 그 친구들이 보내온 꽃들 사이를 걸으며, 웃다가, 망한 것 같습니다. 거육박이, 그 줄을 사도 좀 똑바로 서야지 어? 왜 윤발열이한테 안 쓰고, 전학연이한테 쓰나, 어? 그리고, 앞으로 윤발열이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면, 어? 그럴 적에는, 윤발열이 매니저 바로 나를 찾아야 한다고 봐요 하여간 어, 당신 사면을 위해서 윤발열이가 아니라 전화견이한테 줄 서는 거 보니까 너란 인간의 두뇌는 뭐?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? 내가 그렇게 무시할 만한 사람인 줄 아는 모양인데 고물차 나는 당신보다 더 많이 책을 읽고, 더 많이 공부하고 있다고 응? 사물의 이치를 연구해서 자신의 지식을 넓게 세워 이어간다는 뜻의 사자성어. 이 사자성어 몰랐지, 응? 이 사자성어. 뭐? 어? 경물치질 저, 죄송한데요. 경물치질 이런 말은 없습니다. 경물치지가 맞을텐데. 아! 손치기는 다 알아들어, 이 똥돼지야! 헛똥뭐야 뭐라고? 어? 경물 치질? 야, 혹시 그 경물 임질은 없냐? 어? 그 뒤가 있으면 앞도 있을 거 아니야?